<웃음> 안녕하세요. 오늘의 VJ 주은입니다 준비물 시연이. 자 저는... <웃음> 지금 씨. 네, 지금 언니들이 미역국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. 한번 제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요리 손질을 맡아가지고 미역을 미리 불려놨어요. <웃음> 하기 쉽게 인분이죠 이거 한 5인분 저희가 6명이니까 한 5인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풀려놨고요 네 이제 다진 마늘 이제 이렇게 다진 마늘 까고 이제 요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. 그럼 이제 제가 오늘 요리를 맡은 흑영입니다 네어 먼저 참기름! 얏! 가한우를샀어요짠 근데 고기에 거의 한3만원 정도가 나왔나 <웃음>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? 먼저 삼기름을 부르고 네. 고기에 다진 마늘이 먼저 후기를 볶고 다진 마늘을 천천히 넣으면 됩니다 음. 제가, 제가 보조를 해드릴게요 아, 짜잔 어! 소리가 너무 세 소기를 넣어 볼게요 그 다음 순서는 뭔가요? 다진 마늘을 언제 아. 넣도 상관이 없거든요? 아, 이게 제가 아까 봤는데 볶을 네. 때한 숟가락 끓일 때두 숟가락 넣어봐서 음~~, 음 어. 이 마늘을 많이 넣을수록 음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<웃음> <웃음> 언니들 미역국 만들어봤어요? 저는 레시피만 봤어요 <웃음> 미역은 언제예요? 미역 물기를 짜주세요 아 진짜 짜주세요? 물기 없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자 이정도 고기는 다 익었고요 네미역을 미역, 이제 뭐예요? 이제 물이랑 미역을 넣는 거예요 이런 이런 넣나요? 네 충분해요 네 이어를 먼저 넣을게요. 음. 자 이제 간장을 로 스푼 넣어주세요. 근데 이걸 넣어도 되겠다고 하더라고요. 물 넣으면 돼요. 이거 이거 넣어요. 저희. 지금 물 넣어야 되는데? 이거 육수 사왔어요. 지금 물 넣어야 되는데? 아, 이거 네 스푼 넣어라고 했는데요? 지금 물 넣어야 되는데? 넣을게요. 음. 네. 오케이, 오케이, 이렇게 해주면 지루해이 정도 넣어주면 되겠죠? 네, 자, 면 이제 할게 사실 이제 다 아. 끝났다고 보면서 반만 맞추면 아. 됩니다. 맞아요 그래, 좀넣서도 되는데 후추도 넣네, 조금 더 넣을까요? 더요? 두 숟가락이었는데, 한 숟가락 정도 넣어거 맛은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완전 공기가 반입니다.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. 음, 그러면.. 네. 지금 끓는 동안.. 네. 저희 접시 소개를 네. 한번 볼까요? 네. 제가 그 접시를.. 오! 밥? 이게 밥그릇이고요. 네. 이게 밥그릇이에요. 응, 너무 귀엽죠? 그리고.. 아 처음으로 저희가 숙소에서 먹는 밥이기 때문에 컵도 닦아. 다 소금을 좀 넣을게요 네. 오늘 담보무스라고. 오늘 담보무스라고. 우리 담보무수더라구요? 담보무수더라구요? 리씨 지금 반 한번 봐주세요 네숟가락 음, 네. 제가 딱 싱겁게 먹는 스타일도 아니고 짜게 먹는 스타일도아니여가지고짜 어. 아, <웃음> 아니요 아니요 어, 아니 지금 딱 근데 물 조금만 넣을까요? 조금만 넣까요 어, 어차피 끓여야 되니까 <웃음> 가져갑니까? 네, 이제 거의 다내어너 먹어봤어? 아니요 예, 네, 방금 물을 넣었을 데 먹어볼래요? 네 뜨거워요 얍 흥엽죠? 음, <웃음> 맛있는데요? 네, <웃음> 맛있어요? 네, 여기서 더 넣으면 안될것 같아요, 그거 끝, 그렇지. 나 먹어볼게 <웃음> 근데 완전 진짜, 비주얼이 완전 진짜 미역국 미역국 미역국, 미역국. <웃음> <웃음> 미역국이니까 미역국 아아 부모가 아, 음, 너무 잘어울리는데요 레몬이에요 네. 오늘 <웃음> 이사님이 골라주 이사님이 골라주 레몬 네. <웃음> 나는 그 스타일 찬성이야 <웃음> 음. 아, 네 아, 이제 맞아. 윤지 언니 풀게요 완성 완성 소고기를 많이 많이, 많이, 이거는 음. 사실, 마늘이 왜 나왔지? 이하는 세명이 왜 다시 감춰? <웃음> 제대로 안. <웃음> 진짜 덥다. 대박. 완 완전 완전 이렇게, 아, 어, 우리 식탁. 윤지가 지금 수강 신청을 하러 갔잖아요. 네네. 이제 돌아올 시간이 다 됐는데 저희는 이제 그러면 여기 자연스럽게 앉아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, 네, 다들 안녕하세요. 안녕세요 애들이 진짜 귀여운 게 뭐냐면 네. 윤지 거에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언제 오지? 들어올들어오 들어오면 들어오면 다들 아는 그 생일 축하송 부르도록 응. 하겠습니다. 응. 윤지가 이제 들어올 때가 됐네. 어어어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만들었어? 네! 네. 장, 장도 저희가 다 직접 보고 미역국도 저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일단 앉아서 한입 들어가요 아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, 축하해요. 한입 먹어보세요 자잘 먹겠습니다 네. 뭐 근데 제가 <웃음> 우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? 냄새 학교입니까 짱구를 좋아하기로 유명하신 김선생이어서 오맛 <웃음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자극적이야. <웃음> 아 미역국이 네, 굉장히 자극적이다. 생일 축하해요. 사랑해. 사랑해. 사랑해! 이제 저희 천방직축 윤지 생일 프로젝트 미역국 만들기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고요. 저희는 미역국을 아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